야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니냐 이거? 오오 뭐야 이거? 어 뭐야 뭐야 딱가니까 여기 메이가 있는 거 아니야? 메이가 있어블러메이은데니이니야야이럴는 래블러들... 네. 추운 날에는따뜻하야 입고 가야 돼. 이데는뜻이는옷이없는데아야 메이 있는 야 돼. 이는거 따뜻해 보이는데야 그런거잖아 여자캐릭터 가보실에 이런것도 얇으면 얇을수록 방어력이 올라간다는거 저기요 거잖아. 이건 다크 소울이 아닌데요 이 사람아 이거 어 모르시나 본데 이거 마리오게이 다크 소울이란거 형이 <웃음> 많이 나왔어요 아 맙소사 뭔가 착각하고 계시네 어, 왜 어머니 엄청 귀여워 약간 핫소스톤 느낌 나는데 이거 얘네? 어 나도 모르겠어 얘면서 <웃음> 어 잠깐만 아 이거 벽타기 살짝, 살짝, 그래 살짝, 살짝, 살짝, 살짝, 살어 잠깐 살짝, 다아 살짝, 발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. <웃음> 아 움직일 거말짝 살짝, 살짝, 살짝, 살짝, 살짝, 살짝, 살짝, 매달리는 거. 아, 살짝, 살짝, 아짝 살짝, 살짝, 살짝, 저기 빛난다 빛나라 지식의 별! 별 하나! <웃음> 둘! 셋! <웃음> 넷! 넷, 넷 에게파! <웃음> 아유... 작성전이 아주 그냥 아우, 지식이 근데... 너무 두둑해 <웃음> 어 이승철이다. 어디? 어디. 이승철. <웃음> 어서 와. <웃음> <웃음> 어서. 와. <웃음> 아닌데 약간 전인건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이거 아, 느낌이 세 한데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셋. 와... 하나 둘, 잠깐만 이거 가면 셋, 셋, 어, 이거 어떻게 가? 이거 한, 어떻게 번에 가? 해, 한 번에 가야 되 가야되네 이거를 게이 어떻게? 내가 저기까지 갈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안 돼, 안 돼. 여기서아 내가 내가 아안 아, 돼. 아안 돼. 안 돼. 중간에, 아그 중간에, 서 돼. 을 가로 채고 와야 되나? 돼. 중간에, 안 꺾어서 에간 어. 먹어. 간다. 난 이제 할거다 했다. 간다. 가자. 가자.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먹어! 먹어! 가자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먹어. 어 오, 어 먹어. 먹어. 봐 낚았어. 일단 낚았어. 잘했어. 가자. 아, 형형형 형. 형, 형, 형. 빨리야. 빨리 앞으로 가. 빨리 앞으로 가 올라가. 오케이. 간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어, 원래 피해. 피하고. 오케이. 올라와. 오케이. 역시. 너지. 개새끼 <웃음> 아, 아이. 아! <웃음> 형 일단 잠만 손보도 아, 라안번온다 <웃음> 아, <잠만. 웃음>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어? 포미니 팬이에요! 하면서 이제 딱 물어줘야 되지 공민님 팬이에요! 안티팬~~ 페이크다 아니 시발 타이밍이 시발 안녕 버터풀 절지대 우다